갓난아기가 출산되거나 여러 명 모여 있는 꿈. 성욕을 억제할 수 없거나 일거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 거울을 얻고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는 꿈. 도량이 넓고 사교술이 능하며 세상의 가마를 줄배우자나 자손을 얻게 된다. 꿈이 예쁜 새끼를 낳는 꿈.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사업 발전, 신상품 개발, 무역 수출 등이 있다. 기혼여성이 임신하는 꿈. 남편의 승진이나 집안의 경사와 돈이 들어옴. 남이 아기를 출산하는 꿈. 남이 낳은 아이가 옷을 입으면 근심과 말썽, 손실이 생기고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인 경우는 기쁜 소식이 오거나 재물이 생긴다. 남자 자신이 임신한 꿈. 선월이 가까웠다고 생각되면 자기 사업의 2차 적 사업성과 돈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 꿈. 원수가 대통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방안에서 헤매는 용을 보고 임신을 하는 꿈. 태아가 초년에는 크게 발전하겠지만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패하고 만다. 벌레나 곤충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불구에 기형하나 사산을 하게 된다. 질병 수술 액덩어리 등의 불운이 닥친다. 부인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 준비를 하는 꿈 외부에 드러내지 못할 숨겨진 비밀이나 난처한 입장및 어떤 일로 말 못할 속사정이 생기게 된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진통하는 꿈 배우자나 연인 간의 비밀 기만등 속임수가 생기든지 결별이나 배반을 겪게 될 징조이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이는 잘생기고 하나이는 못생긴 꿈. 두 가지 또는 작품을 생산하는데 두 가지 중 우열이 생긴다. 아내가 담장 밑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보는 꿈. 취직이나 승진 혹은 많은 돈이 생길 징조이다 아이를 낳았는데 곧 걸어가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작품이 출판되어 시판 또는 광고된다. 아이를 임양하는 꿈. 책임을 맡는다거나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생긴다. 여러가지 색깔의 돼지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출산하는 꿈. 직계가족 중에서 이별을 하거나 자손들이 제각기 다른 사업에 손을 대게 된다. 연인이 임신한 꿈. 연인에게 아이가 생긴 꿈은 그 사랑을 가르쳐 일이 가까운 장래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린다. 옥상에서 애기를 낳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불어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용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한 꿈. 태몽, 재물과 기타 행운이 따른다. 일란 성쌍둥이를 갖는 꿈. 즐거움과 슬픔. 한번 웃고 한번 울게 된다는 옛 속담이 있다. 성공, 실패가 있다. 임산부가 고양이 새끼나 여우 새끼를 낳는 꿈. 집안의 우환이들 긁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시비, 싸움, 소송, 실패 등이 있다. 임산부가 과일을 낳는 꿈. 사업가는 생산, 낭농, 농업 등에 투자하여 흑자로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태몽일 경우 임산부는 귀한 딸을 낳는다. 만약 아들이면 똘똘하다. 임산부가 금은 보화를 낳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재수대통이다 임산부가 밝은 햇덩어리를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큰 인물이 될 자식을 낳는다. 권력, 외교, 야채능 등이 있다. 임산부가 백마를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훌륭한 외교관이 될 자식을 낳아 출세시킨다. 임산부가 병아리를 낳는 꿈. 처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희로애락이 많다. 작품 창작, 질병이 있다. 임산부가 불구가 된기영아를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기형아를 낳거나 사산을 하게 된다. 불구 실패가 발생한다. 임산부가 시뻘건 피덩어리 아기를 낳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에우환이 끓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고통, 시비, 싸움, 불길 등이 있다. 임산부가 예쁜 고슬을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귀한 딸을 낳아 유명인으로 만든다. 문예창작 질병이 있다. 임산부가 용을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훌륭한 자식을 낳아 장착 커서 사회 지도자, 정치가, 재벌가, 유명인 등으로 출세시킨다. 명예, 권위, 재물, 돈, 행제 등이 있다. 임산부가 죽은 아기를 낳는 꿈.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고, 실패가 있다. 임산부가 큰 바위를 낳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뛰어 성공을 한다. 임신 중에 구렁이에게 물린 꿈. 사회와 국가에 크게 공헌할 아이를 낳게 될짐조 임신부가 과일을 낳는 꿈 임신부가 과일을 낳는 꿈을 꾸게 되면 귀한 딸을 낳는다 만약 아들을 낳을 경우 총매하고 명석한 아이를 낳게 되는 태몽이다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지는 꿈 물질과 재물이 풍요해지거나 질병이 침노하게 된다 반용 반길이다 임신을 한 여자를 본꿈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 성과를 기다린다 임신 중에 외관 남자와 간통을 하는 꿈 훗날 자식이 부모를 배척한다고 한다. 임신 중인 부인이 물고기 또는 구렁이를 낳은 꿈. 임산부 자신은 태어날 아이의 사업체가 되고 임산부가 낳은 물고기는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꿈으로 앞으로 운이 매우 좋아 재물을 모으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임신 중인 여자가 물고기나 구렁이를 낳는 꿈. 사업제곧 태아는 생산물이니 대기할 운세다. 임신한 여성을 보는 꿈. 행운이 찾아올 암시. 자신이 아기를 낳아 안고 있는 꿈. 자업자득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업보를 눈물을 머금고 받게 된다. 잔디밭에 묶여 있는 말을 보고 출산한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재산이 많고 유경 사업에 종사할 자손이다. 처녀가 아이 낳는 꿈. 영성을 얻거나 뜻밖의 행지할 길몽이다. 청룡이 여주를 의 물고 뱃 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세대기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인물을 낳는다. 사업가는 큰 대업을 성취하여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저축 기금. 소화성취 등의 기운이다. 코끼리가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새댁이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성현이나 성직자를 낳는다. 문명과 문화의 장이 열린다. 배업성취 물질적 품만, 진리의 보고 등이 있다. 태양과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하게 된 꿈. 훌륭한 지도자나 예체능에서 스타가 될 자식을 낳을 태몽. 해와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훌륭한 지도자나 명인을 낳게 된다. 명예, 권세. 예체능의 스타, 부기공명, 식복, 저축, 학문과 질의탐구, 기술, 정보, 재물, 경험축적 등이 있다. 호랑이가 예쁜 새끼를 낳는 꿈.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여 확장을 한다. 한 단체나 조직의 장이 휘하에 부활을 많이 거느리게 된다. 사원채용 새식구, 출산기구 개편, 재산증식 등이 있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 발전, 번창하게 된다. 황금 덩어리가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귀동이와 재동이를 낳아 자식을 유명한 스타로 만든다. 재물, 돈이 들어온다. 출산 꿈 해몽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